저희 검정머리하고 네. 처음 네. 스케줄이거터요 낚시. 네. 나 맞나? 나지? 시컴퓨님이컴요병영매퓨터힘 컴퓨터는 컴퓨터는 컴퓨터는 컴퓨터는 컴퓨터는 컴퓨터요 경영매거진 힘! 을 오! 촬영하러 왔습니다 오! 정말 추운 날에도 고생 많이 하실 국군 장병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해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러 왔는데 너무 신납니다 오! 오늘 되게 좀 공주 같지 않아요? 윤지 이랑 언니가 되게 공주 같아요 공주? 윤전아 윤지 언니? 힘! 푸딩들 아왜 그래 왜또 유치하게 만들어 사람을 오 셀카를 찍고 계시는 두 분인데요 아주 이쁘시죠 이거 괜찮네요 이거 괜찮네요 혼자, 저희 주은이 생일 생일 선물 사러 갈때 이거 촬영했잖아요 너는요? 제 아이메이크업 보여드릴까요? 음. 와 이거 들을 것 같다 사랑한대좋아한대멤버들이 <웃음> 찍어줄 거예요 어머 내가 왜나 저 샴푸 광고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제가 머리숱이 좀 많아가지고. 머리 어리신 한데 바카 바카. 이렇게 전 한쪽 남겼어요. 전에 귀걸이 했어요 원래 제가 이치예요. 귀를 안 뚫어서 <웃음> 스타일리스트분이. <웃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 를랜만게하는에 아니 여러분 귀치할때 이렇게 하는거 있잖아요 제일 못해다 어, 해야돼요 귀가 거. 뚱뚱했어요 표경이 김뚫었는데 너무 뚱뚱해서 막혔어요 두번째 착장은 이렇게 약간 교복같은 룩을 입었는데 어떤가요? 여리씨가 같이 교복을 소개해줄거예요 짜라란! 짜라란 저희가 파란색 교복은 꼬미가 없거든요? 윤준이는 교복이 핑크색이었고 저희 교복은 팔색이고 곤색! 맞아요 곤색! 저는 하늘색! 금밤색이었는데 상의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생각보다 귀엽 되게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비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근데 넥타인가요? 어, 맞는 거 같아요? 어, 뭐. 네, 해주셨어요 학생 면 카메라 한번 들어주세요들어와주세요 아, <웃음> 해주세요 <웃음>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옷은 이렇게 스쿨 룩이라고 하죠? 저희 두 번째 착장을 입어봤는데 저희 스쿨룩이 모두 같은 듯 다른 느낌이거든요. 네. 이렇게 파란색 칩 치... 저는 이렇게 파란색 칩만데 친구들은 파란색 리본과 파란색 넥타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교복을 입는 게 진짜 오랜만이었거든요. 조금 신났어요. 잘... 이건 편... 사랑한대. 좋아한대. 여기들없아 누가 커플찍 그래. 네. 네. 네. 네. 네.